33살 조태희라고 하고요. 현재 수면과 건강에서 제작이랑 마케팅을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본인이 이그 바이오가드를 착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현재 아버지가 코골이 네, 때문에 사용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코골이를 위해서 이 바이오가드를 권하시게 된 동기 같은 게 있으세요? 동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주무실 때무호흡증이있으다보니까 호흡을 주무시는 중에 계속 멈추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가서 깨우신, 깨웠던 적이 많았었어요. 많아서 있다가 그냥 저는 그냥 코골이 증상인 줄만 알고 그냥 지나고 있다가 이제 수면 건강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 설명도 듣고 여러 환자분들을 보고 병원을 찾아보면서 아, 수면모호흡 증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심각성을 그때 깨닫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졸라서 이제 장치를 네,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버지가 처음에 이렇게 뭐 흔쾌히 이걸 하세요 하니까 하시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입에 끼우고 자는 것도 사실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먼저 보자마자 지금 거부를 하셨었고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수면무호흡 증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셨어 가지고 처음에는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직접 해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월급을 받아서 장치를 해드리고 나서는 예뭐 만족해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바이오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네. 지금 어떤 건강의 상태나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지금의 현재 건강의 상태를 또 비교해볼 수 있을까요? 뭐 건강 상태가 뭐확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문법처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실 때는 무슨 소리가, 꼬골리 소리가 줄었고 그리고 보통은 아버지가 주말에 쉬실 때 낮잠을 많이 주무셨거든요. 수면이 부족하셔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잘 때까지는 낮잠을 주무시진 않으셔서 그래도 수면의 질이 좀 좋아졌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이 제품에서 하시고 나니까 뭐 굉장히 좋다, 내가 건강해지온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해 주시나요? 네, 아버지께서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셨을 때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는 띄우기 귀찮아 하셨었어요. 안 쓰던 걸 쓰니까. 근데 제가 좀돈 들여서 제가 직접 한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라 하니까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하셨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본인 스스로도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효자 아드님을 드신 아버님은 네. 이제 또 주변에 이 코골이나 수면모호 환자분들한테 이런 걸또 권해 주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실은 이제 사업을 하셨다가 폐업하시고 개인택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손님 타시거나 아버님또에 지인들 타시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나 이제 전주 분이셔가지고 저희 사무실 지나칠 때마다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셨거든요